이소스야 <susur> 일 자기 수 다른 수죠. 혹시라도 나른 네. 나른 수는 아닌 거고 약간, 약간 음, 나왔었어 그런 거 같아서 네. 음 일랑 자기 수그 다른 수도 있는 거. 어. 네. 오 어,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선생님? 아사사 사. 아사사아사 아. 다? 아, 다? 아 죄송해요. 사. 아, 음. 어 그럼 또 뭐가 또 있을까요? 육육 음. 아, 그런 거. 어 그런거.. 어? 탈도 그런가요 선생님? 네어 그러면은 선생님 짝수는 다합성수예요 혹시? 아니요어 아니에요? 왜 아니에요? 왜냐면 이가 네. 소수기 이 때문에 아, 아 이는 그럼 소수 이 말고 다른 짝수는 다합성수예요